안녕하세요. ADF 두 번째 웨비나 진행을 맡은 어드벤텍 김세준입니다. 어드벤텍 인베리드 디자인인 포럼은 어드벤텍과 업계 최고의 전문가가 모여 인베리드 개발자와 솔루션 통합 업체를 위한 최신 동향, 혁신적인 인베리드 기술, 부가가치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루고 토론하는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어드벤텍 인베리드 디자인인 포럼 웹이나는총 4회에 걸쳐 시리즈로 진행될 예정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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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베디드 로봇 시장을 위한 어드벤텍 제품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트위니의 천홍석 대표님께서 트위니의 자율주행 로봇 및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세분을 추첨하여 휴대용 미니 선풍기를, 30분에게는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기프티콘을 신청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모두 오피스 365한달 무료 체험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양한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2021년 어드벤처 인베리드 디자인 포럼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E-RT 사업부에서 하드웨어 제품 PM을 담당하고 있는 전익자라고 합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내용은 노브 시장을 위한 제품 커스터마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절차 방법 및 장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로봇 시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협동로봇 전세계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와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지난해 3조 규모에서 연평균 약 42% 성장을 해 2027년에는 약 1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국내 산업용 로봇 시장은 대략 2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한국의 빅리기업의 전체 시장 대비 점유율은 약 17%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음, 현재는 제조업 로봇 시장에서 협동 로봇은 약 5% 정도를 차지하지만 어, 2027년 이후에는 협동 로봇이 전체 로봇 시장의 30% 이상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어, 산업용 로봇 시장의 경우 환학, 쿠다, ABB 등 전통적인 강좌 속에서 국내 기업인 현대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음, 협동 로봇 사용 제품들을 잇따라 지금 현재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주로 한국에서는 그 빅3, 3사가 어, 시장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 어, 각주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는 서비스 로봇 시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로봇 시장에서 절반 이상인 산업용 로봇 시장은 미중구역 분쟁의 여파로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 시장인 중국에 영향을 주어 2019년 45%로 10% 넘게 하락을 했고 그 시장을 서비스 로봇이 잠집을 하게 됐습니다 어 무역 분쟁이 그 세계 로봇 시장의 흐름을 산업용 로봇에서 서비스 로봇으로 어, 전환시키는 데 일조를 하게 된 거죠 어, 미국 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산업 현장이 봉쇄되면서 어 산업용 로봇 시장 점유율이 예전처럼 어큰 지배력을 갖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요 증가로 서비스 로봇 시장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옹록지가 않습니다 국내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는 오히려 2018년대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고 어, 개인 서비스와 전문 서비스를 모두 합쳐도 국내 시장 규모는 약 6천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2019년 로봇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은 국내는 약 500여개 로봇 기업과 300개 서비스 로봇 기업이 어,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어,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기업 수와 시장 규모를 나눠 봤을 때 어, 산업용 로봇 기업은 평균 한 56억, 그 다음에 서비스 로봇 기업은 약 18억 정도로 이렇게 높지 않은 그런 아, 매출 포션을 갖고 있습니다. 어, 그럼 이런 로봇 시장에는 어떤 제품이 들어갈까요? 어, 보통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은 어, PC 쪽 메인보드와 이제 시스템인데요. 음, 다양한 산업 장비와 기구적인 제약, 각기 다른 사양, 열악한 산업 환경 등 어, 대량으로 이렇게 보드를 찍어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스탠더드 보드로는 어 로봇 시장에서는 만족하기 어려운 어 플랫폼이 되어 버렸습니다. 로봇 시장의 경우 다양한 엔드 고객으로부터 어 여러 가지 요구한트가 그 들어오고 있고 어메인보드를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즈해서 공급을 해 드려야 됩니다. 주로 이제 산업용 협동 로봇은 어 커스터마이즈 보드, 즉그 서비스 로봇은 일반적인 스탠더드 폼팩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커스터마이즈 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커스마이트 터 제품의 경우 첫 번째 고객 미팅 후 스펙 확정, 그리고 견적까지 최소 60일에서 90일까지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프로토타입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개발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완성도인데 하드웨어를 이렇게 만드는 거는 어렵지는 않지만 어떤 바이오스 튜닝이나 그다음에 EMI, EMC, 그다음에 인증까지 굉장히 고려해야 될 부분도 많고 어, 이러한 시스템이 또 고객의 중요한 장비에 또 탑재가 되기 때문에 보드에 대한 어떤 신뢰성 부분의 중점에 맞춰서 어, 개발을 하, 해드리지 않으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페이지는 디자인 단계를 언급한 내용입니다. 어, 베스트 퀄리티, 그 다음에 타임 투 마켓을 위한 어떤 효율적인 제조 시스템과 인프라 보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설계적인 부분이 어, 고객 분들에게 가장 많이 어, 신경을 쓰는 팩토중 하나입니다. 어, 제품 컨셉 단계부터 개발 전까지 어, 여러 차례 수차례 미팅을 통해서 스펙을 확장하게 되고 어떤 컴팩터를 포함한 뭐 하드웨어 사용뿐만 아니라 파워 쪽 설계, 그다음에 메커니컬 디자인, 그다음에 RF 디자인, 그 다음에 서머 쪽, 그 다음에 각 개별 부분에 대한 어, 사용 승인, 그리고 BOM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 바이오스부터 어떤 커스터마이징까지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커스터마이즈 보드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이고. 이 부분이 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어, 제품 설계에 노가 들어와지만 어, 완성도가 높은 그런 어, 주문형 방식의 보드가 나오게 됩니다. 어, 일반적으로 OS 같은 경우는 윈도우를 사용하게 되면 검증이 수월한 편인데 음, 최근에는 로봇에 들어가는 보드들이 어, AltOS나 리눅스의 특정 커널 아니면 v x w o r s 같은 어, 아주 다양한 그런 OS를 어, 포팅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 하드웨어 개발뿐만 아니라 OS 포팅 부분에서도 많은 검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 이는 OS를 포팅해서 드라이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품 호환성 부분하고 또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어, 굉장히 검수기간도 좀 늘어나고 호환성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번에는 서비스와 제조 쪽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커스터마이즈 보드 서비스에서는 개발뿐만 아니라 어떤 서비스 매뉴팩처링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 왜냐하면 개발 끝난다고 해서 이제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게 아니라 어, 제품에 대한 사후 지원 및 납기 그리고 이제 그 제품을 딜리버리하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부분도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 일반적으로 그 개발 보드에 BOM을 하나 오픈을 해보면은 어, 보드 한 장에 들어가는 그런 컴포넌트들이 수천 개가 넘습니다. 어, 어드벤텍 같은 경우는 표준보드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검증된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 어, 이러한 그 문제점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부품들은 어, 인베디드 전용 부품이라서 장기 공급이 가능하지만, 어, 만일에 어떤 그 제품 단품에 대한 단종 이슈로 작은 캐퍼시티, 아니면 RLC 커넥터가 갑자기 이게 단종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많이 이제 작은 캡포시티 하나만 바뀌어도 온도 스펙이 달라지거나 어떤 시스템 안정성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는 사전에 저희가 어, 단종 통보를 해드리고 그 대체 자재에 대해서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서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그 대체 그 자재를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그 타사 보드에 대해서 타사 보드의 경우 좀 간과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어 저희는 이 점을 굉장히 좀 유의하면서 개발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이시는 제품들은 모두 직접 고객들과 사양을 잡고 어, 개발을 했던 보드들입니다. 어 기존 스탠다드 보드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갑자기 이제 부품이 단종돼서 어, 제품 사양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어 일부 자재들이 어쇼테지가 나서 어, 공급이 좀 늦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 이런 커스터마이즈부들 같은 경우 개발 텀이 굉장히 깁니다 보통 3년에서 10년까지 저희가 어, 장난기 자재를 공급을 해드려야 기 때문에 어, 이런 자재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어, 파트들을 공급해드리는 부분이 이런 오디움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리고 이런 디자인 서비스 같은 경우 프로젝트가 크던지 자, 어지 간에 어, 개발 리소스는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커스터마이즈 서비스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단 물량이 갤런티가 되어야지만 어, 개발이 어,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어, 최근에 이런 어, 커스터마이즈 서비스에 대한 진흙장병이 굉장히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수량 일지어도 저희가 이제 개발을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뭐 여러 가지 커스마이즈 터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에게 요청을 해주시면 어 저희가 좀 대응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 지금까지 저희가 그 로봇 제품을 위한 어떤 커스마이즈 터 보드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음 보드 개발이라는 게 사실 어떤 기존의 노하우 없이는 문제 발생에 대한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 그런 점에서는 어떤 로봇 시장을 위한 어드밴텍 커스마이즈 터 보드야말로 어 최적의 선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어 이만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트윈이의 철홍석 대표입니다. 주식회사 트윈이는 자율주행 로봇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네, 트윈이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봇이 실내에서도 강인하게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한다는 것인데요. 어, 로봇이 사람하고 매우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실내에서 돌아다녀서 먼저 그 공간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다. 지도를 만드는 것이죠. 다시 그 공간에 갔을 때 센서로 보이는 데이터하고 처음에 만들었던 지도 데이터를 매칭을 시켜서 아 내가 어디 있구나 하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을 둘러보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수 있는 것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지도와 내 위치를 매칭을 시켜서 알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지도를 만들 때하고 다시 그공간을 갔을 때그 공간은 많이 바뀌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물건의 위치들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매칭이 잘안 되는데 트윈이는그 센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완벽하게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할수 있는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넓어도 강인하게 위치를 인식을 할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로봇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는 마커를 부착을 한다든지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 비컨이나 UWB 장치 등을 이용을 해서 자기 위치를 인식을 했는데 트윈이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할수 있는 센서만 있으면 이 일을 할수 있습니다. 기존에 트윈이처럼 지도와 센서 데이터만으로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할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2D 라이더 센서를 이용을 하는데 트윈이는 3D 라이더 센서를 이용을 합니다. 3D 라이더 센서를 이용을 하는 것이 어렵냐고요? 네, 3D 라이더 센서로 얻어진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연상량도 늘어나고 데이터의 노이즈도 많기 때문에 그 노이즈를 필터링 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저희는 SBC, 어, 어드벤텍에서 나온 SBC 하나로 그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넓고 아무리 복잡해도 적은 연산량으로 완벽하게 자기 위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네, 트윈이가 이런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난 다음에 시장에 가려고 했는데 시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게끔 로봇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다수의 로봇을 다양한 사이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 뛰어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프입니다. 네 도포에서 보시면 어, 로봇 시스템에 대한 부분과 녹색으로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로봇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로봇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분리가 되어 있고 다수의 로봇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플랫폼 서버로 나와 있는데 플랫폼 서버와 로봇 소프트웨어를 합쳐서 타프라고 해요. 이 타프가 있으면 각종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을 해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물류, 공장, 택배, 쇼핑, 네, 음식 배달까지 다양한 서비스로 손쉽게 확장해서 쓸수 있습니다. 이 타프에 대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트위니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그대로 활용하여 여러분의 자율주행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현실로 이룰 수 있는 트위니 로봇 플랫폼 타프를 만나보세요. 타프는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는 하드웨어 개발자에게 세계 정상 수준의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를 구동하기 위한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개발자에게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맞춤형 API가 제공됩니다. 타프는 로봇에게 할 일을 배정하고 최적의 이동 경로를 생성하는 것을 모두 자동화하였습니다. 이로써 수백, 수천 대의 로봇을 한 번에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안드로이드라는 놀이터가 생긴 이후로 수많은 개발자들이 만들어낸 놀라운 어플리케이션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의 놀이터 타프가 개장했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 아래 여러분이 상상했던 모든 것을 보여주세요. 트윈이 로봇 플랫폼 타프 세계의 모든 자율주행 기술을 하나로 연결하는 또 하나의 OS가 됩니다. 네, 이렇게 확장성 뛰어난 타프를 기반으로 트위니가 처음으로 만든 서비스는 타라스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스마트폰 어플로 로봇을 다수를 여기저기 보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타라스는 사용자용 어플뿐만 아니라 관리자가 쓸수 있는 관제를 할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네, 트위니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기 위치를 완벽하게 인식을 해서 자율 주행을 하는 기술. 또 하나는 대상을 인식해서 대상을 따라다닐 수 있는 추적로봇 기술입니다. 자율주행하는 로봇은 나르고, 대상을 따라다니는 로봇은 따르고 지금부터 두 가지를 분리해서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르고는 크게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적재중량에 따라서 나르고 60, 나르고 100, 나르고 500이 제품이 있고요. 나르고 500은 특히 물류센터에서 팔레트를 실어 나르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따라다니는 로봇은 100kg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따르고 100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에 나왔던 트윈니의 로봇인 나르고백이 물류형 공장에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로봇이 주변에 박스가 쌓여 있고 포대가 쌓여 있는데 이것들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겠죠. 상황이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도를 그리지 않고 언제나 강인하게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르고60이 병원에서 다니는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환자도 있고 휠체어도 다니고 하는데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전하게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하면서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짐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보시고 있는 영상은 나르고 500 보시다시피 팔레트를 내려놓고 다시 가져가고 이렇게 지게차와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나오는 로봇이 바로 대상을 따라다니는 따르고라는 로봇입니다. 조명에 강인하게 불을 끄더라도 대상을 잘 따라다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용화해서 나가려면 조명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안 되거든요. 트윈이 따르고는 조명의 변화가 많더라도 강인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셨던 모든 로봇들은 어, 작은 SBC 하나로 저가용 SBC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모든 연산을 할수 있는데 어드벤텍의 기술력과 트윈이의 기술력의 합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로봇들도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산업에서 고객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윈이에서는 시장 조사를 해서 고객의 니즈를 다 들어가지고 그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등을 빡빡 긁을 수 있는 로봇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것들이 첫 번째로 물류센터, 그다음 병원, 공장, 택배, 그리고 쇼핑 로봇까지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가장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시장이 물류 로봇하고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릴 로봇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류센터에서 활용되는 로봇입니다. 물류센터에 가면 고객들의 요구사항에 맞게끔 하나하나 피킹을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는 오더피킹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더피킹에는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되어서 일을 할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쿠팡 물류센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이 가서 오더피킹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일을 로봇이 대신해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 하는 게 맞느냐?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에요. 사람이 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1년에 보통 3천만 원 정도가 들고 속도는 1.1mps가 됩니다. 이동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당 40시간 정도를 일을 할수 있어요. 로봇 한 대당 5년을 쓸 수가 있는데 일주일에 120시간을 넘게 쓸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비용이 15분의 1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인 이동 업무는 로봇이 대신하는 것이 훨씬 비용을 많이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물류센터에서 오더피킹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카트를 들고 나르면서 물건을 담을 때 이동하는 업무가 90%가 넘어요. 물건을 피킹해서 담는 업무는 10% 미만이에요. 이 이동하는 업무 90% 이상의 시간을 잡아먹는 이 업무를 로봇이 대신해주면 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절감이 되겠죠. 그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기존의 로봇들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다들 많이 아시는 아마존의 키바입니다. 키바는 렉 전체를 로봇이 들어서 사람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필요한 물품들을 피킹을 해서 담겠죠. 굿즈 투 펄슨 물건이 사람에게 오는 방식인데 렉을 전체를 가져오는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바닥에 하얀색 마커들이 보입니다. 자기 위치 인식을 위한 것이고 자이 로봇은 바닥에 마커를 설치를 하기 위한 비용 로봇을 도입하기 위한 비용 로봇에 맞는 렉으로 전체 그 렉을 바꾸기 위한 비용 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동작은 빠릿빠릿하게 잘 하는데 더큰 문제가 있죠. 이런 설비를 기반으로 마커를 기반으로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할때 가장 큰 문제는 이 마커가 훼손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먼지가 쌓인다든지 마크가 회선 됐을 때, 때 전체 시스템이 올스톱 됩니다. 그러면 손해가 막심하겠죠. 특히 아마존처럼 넓은 곳에서는 그만큼 더 많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기 어있 때문에 고장이 날 확률도 더 높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넓은 부분에서 이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도 비슷한 방식입니다. 구주트 펄슨인데 어, 오카도라는 로봇인데 네. 그 바구니를 들고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방식입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것 같죠 이런 설비를 구축하는 데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단점일 수도 있지만 로봇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절대로 설비를 바꾸지 않고 이대로 이용할 거야 할 때는 이런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그런 설비가 들어가지 않고 로봇을 도입을 하면 쓸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 방식입니다 로커스라고 하는 로봇인데요 어 사람이 기존에 이 물건 저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 전체 동선을 이동하던 것을 로봇이 대신 이동합니다 다만 로봇에 팔이 없으니까 로봇이 가다가 물건을 담을 때 멈추면 거기에 사람이 와서 물건을 담아주고 보내버리고 또 가다가 멈추면 물건을 담아주고 보내고 전체 동선을 로봇이 이동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의 숫자가 대폭 줄어들어서 전체적인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는 방식입니다 트윈이가 만들고 있는 로봇도 이런 로봇, 자율주행 기반 네두 가지 방식을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로커스는 자율주행, 키바나 오카도는 설비 기반이고 네 로커스에 비해서 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키바나 오카도가 좀더 빠르지만 초기에 비용이 발생하고 인프라에 고장이 생겼을 때는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시장, 택배 시장 많은 이슈들이 있죠 택배 트럭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입주민하고 택배사 그리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하고 트러블이 있는 곳도 있고 택배를 들고 아파트 단지 그리고 대학교 캠퍼스 하나하나 갖다주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로봇이 있죠 자율주행 로봇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하나하나 다 날라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도입이 되면 사람이 택배를 한 곳에 다 모아놓고 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로봇이 하나하나 씨로 눌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일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겠죠. 네, 트위니에서 이제 초기 모델로 만든 그 로봇이고요. 이 로봇은 초기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음, 무식하게 생겼는데 어, 자율주행을 하는 성능 자체만으로는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할수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실외에서 다니다 보면 실내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네, 바닥이 고르지 못하다는 점이죠. 네, 단차도 극복을 훨씬 더잘 해야 되고, 어, 울퉁불퉁한 도로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파트너사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해결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단차도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어, 이렇게 횡단보도도 로봇이 이동을 할때 단차가 있는 부분도 부드럽게, 뭐,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바퀴를 이용을 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로봇이 쇼핑 로봇입니다 우리가 쇼핑을 할때 불편한 것이 짐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아이가 있을 때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화장실을 가야 돼 짐도 들고 가야 돼 커피 한잔 먹어야 되는데 아이 손잡고 커피 마시고 짐들려그러면 힘들잖아요 밥 먹을 때도 힘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짐만 내가 안 들고 와도 얼마나 편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는 쇼핑을 위한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사람이 쇼핑을 끝나고 나서 스마트폰으로 로봇을 호출을 하면 로봇이 전체 물건을 수거를 해서 사람에게 갖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 삼천 원만 내면 쇼핑을 뭐 짐을 안 들고 다닐 수 있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트윈니의 자율주행 기술과 어드벤텍의 SBC 기술력으로 함께한 자율주행 로봇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이번 웨비나의 모든 세션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질문은 질문자분의 메일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웨비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메일 주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분들 대상으로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첨을 통해 휴대용 미니 선풍기,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고 신청자분들에게 오피스 365한달 무료 체험권을 드릴 예정이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드벤텍 인베리드 디자인인 포럼의 세 번째 웨비나는 7월 22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웨비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